냄비는 작고 손은 커가지고 지금 이사나이 같습니다. 양파까지 썰어 넣으니까 진짜 냄비 넘칠 것 같아요. 한 조각에 1인분이라서 저는 3인분 3조각 넣어줄게요. 냄새. You gave my s i s t e 거 스토리지 보더라고 오늘의 집에서 랜선 집들이를 보는데 어떤 분께서 이거를 현관문에 자석으로 이제 걸어두셨더라고요. 뭐 열쇠 같은 거 간단한 소지품들 카드키 같은 거 넣어서 걸어두려고 따라 샀습니다. 벽에 박아서 쓰는 이라서 이렇게 나사도 왔는데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서 못 걸고요. 자석 <웃음> 사서 이제 문에다가 걸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자석 사야 돼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. 지금 자취방이 굉장히 엉망인데요. 왜냐하면 어제 룸메 언니랑 피자를 먹다가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. 검지랑 중지 합친 크기의 두께의 바퀴벌레가 나왔어요. 언니랑 저랑 멘붕이 돼가지고 바퀴벌레 막 피하고 피하면서 고피하 잡으려고도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요. 바퀴벌레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집이 너무... 더럽고 짐이 많다는 생각이 또한번더 들었거든요. 걔가 나라도 다니고 막 벽도 타고 그랬는데 책이라도 던져서 잡으려고 치면 이런 걸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. 여기서 자취방 짐을 더 간추리기로 했고요. 제가 또 요새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을 또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짐도 좀 버릴 거 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집에서 당장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계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최대한 빨리 이사 나갈 수 있으면 <웃음> 이사 나가고 싶어요. 바퀴벌레를 극극극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멘탈이 좀 나가 있었거든요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3시간 동안 그개 이동 경로를 다 봤거든요 침대 밑이랑 이런 데도 다 지나다녔고 장판 틈새 뭐 이런 데로 도싹다 지나다녀가지고 진짜 이 집에서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업체를 불러가지고 사장님이 바퀴벌레를 제 눈앞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싹다 보여주시고 약 작업이랑 소독 작업까지 싹다 해주고 가셨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좀 화모감을 줄 뿐이지 번식력은 낮아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멘탈이 지금 현상조각이 났기 때문에 락스 소독제 이용해가지고 소독도 하고 청소도 좀 하려고요 설거지 새로 싹다 하려고 싱크대에 담아놨고 여기 싱크대 하부장에 있는 것도 싹다 지금 꺼내는 중이에요. 매디록스로 겉에 다 닦아내고 정리까지 마쳤어요. 그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라. 마스크를 착용합시다. 쓰리오플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어서 아침부터 커피 내려서 먹으려고요. 인텐수 일리 캡슐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번에 <웃음> 장난 한 네. 일리 캡슐 머신입니다. 지금 뭐 3.3인가? 아무튼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거는 구형이에요. 3.2 모델. 친구들이 에스프레소 팔고 1,2 샀다고 엄청 뭐라 했는데 저는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이 블루블루 깔맞춤 잠 따려 새로 산지 얼마 안돼 갖고 마이어렸습니다. 바닐라 라떼 해 먹을 건데 바닐라 라떼 레시피. 캡슐 넣고 추측후 우유와 바닐라 시럽을 넣고 만든다. 이야. 커피 내리면 이렇게 사방 팔방으로 다 튀어요. <웃음> 우유 많이. 너무 많이 배송이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이 오징어로 오징어볶음 만들어 먹으려고요. 오징어볶음 양념장 재료예요. 골엿 참치액, 미술, 진간장, 후추, 설탕, 참기름, 양파, 참깨, 고추장, 마늘, 청양고추, 고춧가루, 인스타그램 마카롱여사님, 삼겹볶음 레시피대로 만들 거예요. 집에 네, 다진 마늘이 다 떨어져서 그냥 마늘 좀 빻아 가지고 넣었어요. 오늘 점심은 오징어볶음. 아 진짜 맛있겠다. 안녕. 왜안 먹어? 먹어봐, 이슬은. 이슬은? 가주에서 구입한 베이킹소다예요 이거 넣어가지고 삶아줄게요 요 냄비는 파스타 냄비인데 이제 행주 삶으려고 행주한테 양보했습니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20분 정도 삶을게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게. 아주... 환태잡이 남아. 이거? 네? 망했다. <웃음> 기억들세사였습습니다 <목소리도> 할 것입니다. 종이께서 직접 고 그냥 이고있